참깨라면 와 진짜 라면이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근데 꼭 참고 있었는데 이야 드디어 오늘 라면을 먹게 됐습니다 이야~~~ 그동안 먹고 싶었던 꿀조합들 다 끝장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. 참깨라면 먹을까? 한 젓가락에 반 봉지씩 집어서 치즈, 오른자 계란찜, 김치까지 한 입에 다 넣겠어 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, 참깨라면에 치즈, 이야. 와 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? 라면이? <웃음> 라면 맛있긴 했는데 야 이거 레전드인데. 거의 제인야 인생 음식인데 이거. 먹어보세요, 계란찜 먹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<웃음> 맛없을 수가 없는데 야 어 근데 양이 많다 이거 작은 컵으로 했거든요 음 아래는 촉촉 보들보들한데 위에는 꼬들꼬들한 그 라면의 식감이 음,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참깨라면에 치즈 진짜 잘 어울려요. 어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아, 만족.